2017위들 구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되고 있는 동영상 안에 어떤 물체들이 등장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판별해내는 기술이고요. 이 남자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찬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뭘까요? 각입니다. 각. 이 3쿠션에서는 초반에 작은 각의 변화가 나중에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에 매우 민감합니다. 라이프 이벤트와 백화점을 주로가는지 편의점을 잘 활용하는지 등 유저의 쇼핑 패턴을 기반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광고 영상들의 리스트를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브랜딩 캠페인이었고 매체사랑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것이 저는 BMW에 이렇게 많은 투팬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마케팅에서의 인사이트가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성과를 높여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임팩트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계속해서 우리가 던졌던 화두입니다 머신 러닝이 여러분 곁에서 마케터 분들이 이러한 마이크로 모먼스들을 캡처하고 스케일을 가지고 캡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새로운 툴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